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취급도 하기 싫은 것들 아..이건 좀 하는 것들을 속삭보로 필터링 없이 까드리는 리뷰 형신 리뷰 입니다 혹시라도 욕설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심신의 안정을 찾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준비한 첫 형신 리뷰는 부시되는 자 입니다 이 X신같은 게임이 한국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 X신같은 게임은 그래 뭐 리니지도 게임성은 할 말이 없다 치지만 예쁘게 포장이라도 하지 이건 뭐 개풀 뜯어먹는 외게임 퀄리티로 돈을 쪼오쪼오 빨아먹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 리니지는 빠친코이긴 한데 한번 잭팟 터지면 여기저기서 전광판 쫙 하고 막 이름도 올려주고 막 소리지고 르 옆에서 막 축하포 터주고 아 형님들 오늘은 여기 제가 다 쏘겠습니다 고 옆에서 호라호라 믿고 있었다고 젠장 하면서 막 샴페인 터지고 난리가 나 하는데 이거는 동네 빠친구 오락실에서 그냥 어이 김씨 축하하네 자네 많이 땄나보구마잉 째 나도 그 정도 투자하면 그만큼 따겠지 주인장 여기 100만원 추가요 그냥 딱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체 돈을 왜 쓰냐 말입니다 뭐 그래 쓰는 건지 자유라고 치는데 이게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냐는 거죠 그 광고도 족같은 이상한 광고 처만들어나서 무슨 씨바 여자 막 때리고 막 겁탈하고 애 낳고 이딴 걸 광고로 내놓고 있어 이게 사람새끼 대가리에서 나온 기획입니까 존나 충격적인 건 이게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 시작하자마자 공격에 빠진 여인을 위해서 이거 뭐 전투도 아니고 아니 뭐야 이거 탭타이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날 구해줬다면서 개뜬금없이 결혼을 하고 내 컬렉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요? 그리고 그냥 방구석에 박혀서 오냐오냐 해주고 아이템 좀 하사해주고 캐시 좀 처발처발해주면은 애가 갑자기 옷을 벗어요 이짓거리를 몇번 하고 나면 갑자기 애를 낳습니다 에 갑자기요 네 애를 낳아요 그리고 애 이름을 짓고 또 열심히 달려서 애한테 약물 좀 놔주면 애가 갑자기 계속 결혼한대요 그럼 이제 같은 서버에 있는 다른 사람의 딸내미하고 결혼시켜서 종족 번식의 초석을 닦는데 이게 c 8심지인지 왕이 되는 자인지 구분이 안가요 이정도면 표절시이 붙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또 표절한 게임이 있습니다 탭타이탄다들해보셨죠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플레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면만 터치하고 있죠. 몬스터가 좀 세서 막힌다 싶으면 애들 돈 써서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고 또 화면만 계속 클릭하고 이러죠. 근데 이 게임도 이래요. 그냥 무식하게 계속 전투 시장만 눌러두고 전투는 계속 이기고 우리 팀이 좀 밀린다 싶으면 우리 학원 돈 써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거저거 매겨서좀 세지면은 다시 관문으로 돌아가서 탭 타이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씨바 탭 타이탄은 애초에 방치형 게임이라 이런 식의 플레이를 극대화시키고 여기에 맞춘 다양한 이펙트나 요소라도 있지. 이건 뭐 애들을 백날 키워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조그만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도 귀찮았는지 적들이 다 그냥 다 복붙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생겼어 무슨 심지어 우리 편도 강화를 존나게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돈 쓰는 맛도 없어 그리고 대체 만든 제작진이 무슨 세계관에 서는지 게임하는데 뭐 바람핀 여자가 있대 이 여자를 반쯤 홀딱 벗겨놓고 아이템을 구매해서 존나게 패주면은 애가 갑자기 무슨 연애 편지를 하나씩 뱉어요 무슨 삼천국녀도 아니고 마르지 않는 셈도 아니고 10장 20장 펼 때마다 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대체 몇 명이랑 잔 거야 그리고 이 편지들은 다른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죠. 애초에 여자를 패서 아이템을 얻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건 뭐 인간 말종 새끼들도 아니고 여자가 무슨 카사노바다 아니고 몇 명을 만나는 거예요 보스전도 박진감 넘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컷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황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누강하는 화려한 이펙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움직이도 않는 릴러스가 박치기 한번 하면 끝납니다 니네가 X발 <놀람> <놀람> 무슨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박치기 말고할줄 아는 게 없게? 아니 진짜 그냥 이거저거 게임성을 떠나서 그냥 게임 자체에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아니 그냥 개조수로 게임을 만들어놨어요 무슨 대학생들 졸요 돌짝기 이거보단 더 퀄리티 겠어 진짜 무슨 성우들은 돈이 없어서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맡겼나 백번연구해서 우리 부인들을 보는 맛으로 게임을 하려고 해도 무슨 거의 뭐 구글 번역기가 읽듯이 대답해 아프네요. 존나 무슨 부인들이 옴닉이야? 아니 옴닉이 니들보단 더 감성적으로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장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성인은 보이고 상품을 팔아야지 일러스트도 대충 보이스도 그냥 아무 직원 잡아다가 대충 게임도 그냥 어디서 다 복붙해서 대충 이게 진짜 게임인지 빠친코인지 구분이 안가요 적어도 게임이란건 플레이하면서 진짜 아무리 못해도 생각이란걸 해야 정상인데 진짜 이 게임은 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느정도냐면 그 머리를 겁나게 써야하는 오토챗을 하면서 이걸 플레이해도 1등을 할정도로 그냥 게임을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랭킹에 들어서 이름 올리고 자기보다 낮은 랭킹인 사람들에게 절 받고 여자패면서 아이템 얻고 이상한 부인들 수십명 수집하면서 나으리 나으리 나으리 나으리 소리들으면서 히덕거리고 자식놈들을 무슨 공장마냥 찍어내서 가무도 넓히고 그냥 돈으로 탑을 쌓는 게임입니다 시팔 이게 게임입니까 게임하는 내내 진정 알려줘야할 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존나게 눈에 띄고 번쩍번쩍거리는거 결국 과금 과금 과금 과금에 그놈의 vip 시스템에 레벨 13까지 있고 vip를 레벨 13까지 찍으면 거의 뭐 황제를 눌릴 수 있는 그시대 시대상을 아주 잘 반영한 황제까지 매감매직을할수 있는 어메이징한 게임이에요 아주 게임이 아니라 돈으로 쌓아 올려진 게임인 왕이 되는 자 지금 콘티를 쓰고 있는 2019년 3월 17일 기준으로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 10위에 안착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 도박 게임이 진짜 도박 게임인 한 게임 포커보다 위에 있는게 몇 천만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게임입니까? 더 웃긴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니 1년동안 꾸준하게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게 더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 만든 놈들이나 여기에 돈을 질러주는 사람들이나 그냥 평생 유사 빠친코 게임만 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